자,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 멈춰요. 음, 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만날 때마다 계속 제 피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을 괴물로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끌리는 존재인걸요 매력적이고 달변가에 재미도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착하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오로지 당신 뿐이에요. 근데 당신 곁에 있을 때 제가 좀 약해져요. 알아요, 피안 드시면 당신도 힘드신 거. 그래도 저 말고 다른 사람 피는 안 먹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도 기억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오늘은 <웃음> 오늘은 잠시만 쉬어요 저도 저도 너무 힘이 들어요 피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절대 안해요 당신도 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 너무 잘 느끼고 있는걸요 그 갈증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당신 영원히 가져가야 되는 숙제니까 이해해요 제가 조금 더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 볼게요 그럼 당신 갈증도 내가 해결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제가 곁에 계속 있어줄게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곁에 있을 테니까 저 두고 다른 데 간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약해진 거 당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안 건강해서니까 내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디 간단 소리 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어줘요. 응. 다음엔 다음엔 더 많이 갈증 해소해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